네, 그, 맹일인데요 지금, 헤매고서가지고,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그냥 가려다가 좀안돼 보여가지고, 지금 이렇게, 네, 좀 위험하게 돼서,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어드미널티 여기 내려서 네, 삼수위포 간다는데 저는 <웃음> 중간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, 아, 아, 아. 네, 지금 여기 제 손이고요. 옆에 손이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, 하필이제 앞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,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는데, 옆에 있는 다시 모르는 사람입니다. 한번 도와주니까 손을 꽉 잡고 놓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, 지금. 주사. 지금 여기 어드미를티역이고요 여기서 환승을 하는데 저는 침사추이에내려대서 같이 환승을 해서 저는 먼저 내리고 네, 좀 조심히 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. 홍콩이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빨라가지고 좀 약간 좀 맹인이신 분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지금 <웃음> 네, 가고 있습니다. 어, 이 홍콩 시내서는 좀이 예, 되게 인이시 분들 혼자 다니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이 찜사치의 록체야. 내 주삼 어, 이쌍쌍 저리 와가지고, 춘한 아이인데요 네, 고 갈아타겠습니다. 주삼디야. 무한하게 손을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, 지금. <웃음> 한번 잡아, 잡아주니까 놓을 생각을 안하네 지금. <웃음> 어, 쏠라. 어, 어, 네, 니야바바 네. 네. 지금 내려될상황이라서 내리고요. 아무튼 저 우리 뒤에 우리 친구 조심히 삼수입포까지 도착을 하면 좋겠습니다. 조금 아까 제가 그 시각 장애우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맹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 요즘에 한국어가 생각이 안납니다 가끔씩.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홍콩의 시각 우리 장애우 우리 총각을제보에 들었고요. 아무튼 좀 조심히 집에까지 도착을 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리고 요즘에 홍콩 시위 때문에 굉장히 좀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홍콩 사람들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천정을 보고 찍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